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정법 과거부터 한번 볼까요? 공부할 때는 네, 어떤 형태로 쓰였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공식이지. 형태와 그 다음에 그것이 의미하는 뜻이 뭐고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걔를 다른 문장으로 전환하는 것. 네,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져볼 과거는 여기가 핵심이에요. 과거형이 온다는 거예요. 특히 비동사는 was는 오지 형 was는 쓸수 없고, w r 만쓸 것. 예, it, 뭐 he, she 다 w a r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규칙이고요. if절, 이게, 이게 조건절, 가정절, 주절. 이 절은 두 개가 바뀔 수도 있다 했죠? 이 절끼리 얘가 뒤로 가도 돼, 그지? 이게 앞에 오고, 그건 상관 없는데 음, if절이 있고 주절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if절의 조 동사, 동사 자리에 과거형이나 뭐, 비 동사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오거죠 주절에, 우, 슈, 쿠마. 그러니까 우드, 쿠드, 슈드, 와이트, 뒤에. 이게 조동사니까 뒤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에요. 여기는 안 봐도 아는 거야. 네, 요런 조동사가 와야 한다. 그러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이 와야 한다는 거지. 네, 이렇게 했을 때 의미가 어떻게 되냐, 뜻이 뭐냐, 해석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뭐뭐 한다면, 했다면이 아니라 한다면, 뭐할 텐데, 할수 있을 텐데, 현재로 해석하는 거죠. If I knew the answer. 내가 그 답을 알았다면이 아니라 안다면이에요. 근데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몰라. 근데 만약에 안다면 너한테 얘기해줄 수 있을 텐데. 알수 있을 텐데. 몰라. 못해. 이거지. If he were here. 그가 여기 있다면. 있었다면이 아니라 있다면. 근데 없어. 그리고 가정법이죠. 그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이 자리, 이, 이 과거라는 게. 현재 이야기야.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반대. He would t h i n g for me. 그가 여기 있다면 나한테 노래 불러줄 텐데 없어서 노래 못해주네. 자 그렇다면 이 의미는 반대니까 그럼 진짜는 뭐냐. 진짜가 직설법이에요. 진짜는 어떤 내용이냐. 내가 답을 안다면 얘기해줄 텐데 몰라 몰라서 못해 몰라서 뭐뭐 해서 모르기 때문에 as나 because I don't know. 이게 현재라는 거죠. 대신에 여기가 긍정이면 여기가 부정이고 여기가 부정이면 여기가 긍정이 되겠지 반대니까 As I don't know the answer. 내가 답을 모르니까 I can't tell you. 여기도 현재로 가야 돼요 I can't tell you. 얘기 좀, 얘기해줄 좀얘기 수가 없네 그러면 가정법 과거완료랑 비교해서 같이 공부해보고요. 일단 형태는 네 이제 이부절은 알았어. 주저 조건절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과거완료예요 과거완료는 공식이 어떻게 돼? 네, head pp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데 뒤에가 과거 완료니까 여기도 과거 완료 쓰고 싶지만 조동사니까 이 자리가 과거형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have pp밖에 안되지 그래서 조동사 have pp 이렇게 온다는 거지 네, 조건절에 head pp 그러니까 가정절에 head pp 과거 완료 과거 사실은 반대죠 그 다음에 주절에 시쿠마 have 예, 이쪽이 완료면 이쪽도 완료다. 근데 간혹 if가 안올 때가 있어요. if가 생략된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떤 게이런 헤드가 주어 앞으로 나와요. 도치라고 해야지. 예, 보통 헤드가 앞에 나오면은 의문문이어야 되는데 의문이 아니야. 의문 부호가 없어요. 그럼 가정법에 if가 생략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석 어떻게 할 거냐? 똑같죠? 한다면에서 했다면으로. 할 텐데에서 했을 텐데로. 아까는 이게 뭐였어요? 예. 과정법 과거였어요. 과거. 여기가 과거면 과정법 과거야. 지금은 과거 완료니까. 그 답을 알았다면, 알았더라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몰랐어? 그래서 못 해줬어. 이미 지나버린 일이죠.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바꿨을 수 있는지 좀 이따 보고 하나 더 있네. 예, 비동사일 때는 워를 쓴댔잖아요. 예, 이건 가장법 과거지. 그가 여기 있다면 나한테 노래해줄 텐데. 과거완료는 있었다면이 돼요. 있었다면은 had, pp. had been here, would have been. 나한테 노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해줬을 텐데, 그죠? If I had been here, he would have sung for me. 그러면 이거는 몰랐었으니까 못해줬고 그가 없었으니까 못, 놀이 안 불러줬다 이런 문장 전환이 나와야 되겠죠 한번 예 네, 전환한 걸 봅시다 진짜는 어떤 내용이었어 내가 그 답을 알았더라면 얘기해 줬었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과거로 가면서 예나시 네, 들어가서 I didn't know the answer 여기는 couldn't tell you 얘기를 해줄 수 없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는 예 그가 없었기 때문에 as he wasn't 가 되겠죠 과거의 부정 wasn't here he didn't sing 동사를 굳이 풀어내자면 이런 형태죠 그가 없어서는 안했다고 예. 가정법은 쉬워요 공식에 딱딱 들어 맞아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공부 잘해주세요.